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욱입니다 저희가 스케이트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 강사를 뽑았습니다. 제 수미 강사님인데요 어, 초급 강사십니다. 이제 보드를 맞출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수미 강사님 보드를 맞출 겁니다. 자 그럼 저희 바로 가보겠습니다. 저희 보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. 보드에 대한 설명. 보드 디자인이 어떻게 있죠? 어세 개가 있는데 백두산이랑 무궁화랑 티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무궁화를 사 보려고요. 뭐 어디 실내인가? 내 거다. 어 근데 왜위 위테이프 안 붙이는 거예요? 저저안 붙는 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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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 공기를 빼라 그랬어요 여기로 엄청 높은데요? 만족 만족합니까? 어릴 적 만들기에 재미를 부였다는 제수미 강사님 <웃음> 과연 스케이트보드 그리피프 자르긴 자르실 수 있을까요? <웃음> 지금 뭔가 <웃음> 큰일 났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탈 거니까 손안 다치게 <웃음> 조심 예스. 네, 과일 깎듯이 상대 네, 힘쓰 아. 어, 자, 자. 한번 봅시다 <웃음> 오, 다듬어 볼게요 <웃음> 많이 심각하나요? 어손 떨려 어손주심하세요 와, 오, 오, 어, 이쁘네요. 오케이. 아니, 아니. 아이, 손질아, 주름. 들어가! 들어가! 이게 뭐야? 오 아, 오케이. 한때 꿈이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. 지금 꿈을 이루고 있네요. <웃음> 모든 아이들이 울다가도 제수미이 왕사님을 만나면 울음을 것칩니다 <웃음> 무서워서는 아니겠죠? <웃음> 사깃을 5분만에 성공하셨다는 조수미 강사님 제압도 운동신경이뛰어나죠 팔꿀 펴기 몇개 하세요? 정자세로 서는 게 가능 <웃음>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팔꿀 펴기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<웃음> 좋아요 달면을 해놔야겠고 윗몸 일으키기는아 윗몸 일으키죠 진짜... 1분에 7 5개 <웃음> 1분에 7 5개 제가 제일 잘했었어요 남자 애들보다 잘했었어요 언젠가 공개하겠습니다 <웃음> 근데, 근데, 이건 무슨 모습이죠? 뭐 아, 하고 계시죠? 제가... <웃음> 네 왜, 왜 꺼내지, 왜 꺼내지 못해요? 반대로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여기 이렇게. 아, 그렇구나. 저 보세요. 저 보세요. 아, 됐다. 아, 됐다. 그... 는걸로 <웃음> 아닙니다. 저희 콘텐츠는 제그 콘텐츠로 가겠습니다. <웃음> 이제 할수 있는 아이하고 아, 어, 아, 제첫소드예요 중요한게 아니네 예, 축하드립니다 잘 어떻습니까? 네? 오, 어때요? 네? 오, 어때요? 네? 오, 어때요? 어 어때요? 어디가 어때요? 아 굉장히 부드러워요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제 재수미 강사님 조만간키토이 타실 거예요. 예. <웃음> 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<웃음>